네, 저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티뷰. 몇년전 겨울 출근길에 차 안에서 자꾸 고양이 소리가 나길래 신경이 쓰여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닛또 열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봐도 고양이는 보이지 않고 또 출근길이라 급해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즈음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 고양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자꾸 안 좋은 생각도 나고 해서 리프트에 차를 올려놓고 아래에서도 살펴봤는데 고양이는 찾지 못했고 나 때문에 혹시 고양이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길고양이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따뜻한 자동차의 본인 위나 또 하부 또 엔진룸 안으로 숨어 들어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운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고양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고양이도 다치지 않고 내 차의 피해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똥티뷰 여러 방법 중에 후각이 발달된 고양이가 싫어하는 식초, 레몬, 커피 찌꺼기 심지어 고양이 퇴치제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방법들이 번거롭고 차에다 뿌리면 지저분해지고 주위에 뿌려놓은 것도 일시적인 방법은 될수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또차 위가 아닌 엔진 룸 쪽으로 숨어들은 고양이들이 있어서 운행하기 전에 보넷을 두드리고 좌석에 앉아서 발구르기를 하고 차 문을 세게 여닫고 경적도 세게 울려보고 하는 모닝노크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번거롭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고양이가 내 차에 오지 않게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 내가 또 열심히 찾아봤잖아 그게 바로 이건데 초음파 차량 동물 리펠러 라는 제품인데 미리 말하지만 광고가 아니라는 거 고양이의 청력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음역대를 들을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고주파 소리지만 고양이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 그런 소리는 결국 고양이에게는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소리지.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제품은 12,000에서 25,000Hz 영역대를 흡사 파도가 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그 소리는 고양이에게는 자 가극적이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소리로 들리게 하는 원리인 거지. 제품을 살펴보면 본체에 달린 두 개의 케이블 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 선은 플러스에 검정색 선은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 빨간색 선 중간에는 이렇게 이제 퓨즈가 들어 있어. 그럼 한번 이제 설치를 한번 해 볼까? 일단 본닛을 열고 본닛 안에다가 펠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펠러를 어디다가 놓을지 일단 적정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한번 내가 본닛을 열고 보니까 제일 좋은 부분이 여기 퓨즈박스가 있는데 아, 퓨즈박스 인데다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양면 테이프로 고정 위치는 이 부분으로 하고 아까 말했듯이 빨간 선은 플러스 배터리에 그리고 마이너스 선은 차체 접지가 된 부분에 마이너스니까 거기다 연결을 하면 되겠지 이 차는 보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커버로 씌워져 있더라고 이렇게 빨간 표시가 있는 부분, 플러스지 일단은 벨러를 먼저 고정을 시키자고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어, 방향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선을 먼저 볼트가 있는 부분에 풀어서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줄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요 부분에 다시 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고, 이제 플러스 단자도 플러스에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지. 이렇게 설치 끝내고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있단 말이지 이 전원 버튼을 한번 이제 켜볼게 빨간 게 껌뻑 껌뻑하고 부저 소리가 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세팅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음, 계속 껌뻑 껌뻑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치를 끝냈는데 이 제품의 장점은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작동을 멈추고 차가 정지하게 되면 5분 후에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작한다는 거야 또이 제품은 저전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될 염려도 없지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작은 장치 하나 마련하시면 고양이에게도 또내 차도 다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